안녕하세요 자치아즈입니다 제가 팔을 조금 다쳐서 요리 영상을 못 올리고 있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혹시 기다리고 있는 분은 없는 건 아닌지요 궁금하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이트는 도바신드롬 이라는 일본 무료 음원 사이트입니다 제 영상에도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 유튜브들이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입니다. 보통 음원하면 유튜브 무료 음원을 많이 떠올리시는데요. 유튜브 음원도 좋지만 조금 특별한 영상이나 재미있는 음원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릴만한 사이트입니다. 이 사이트는 작곡자들이 유튜브로 음원을 올려 얻는 수익으로 운영되는 사이트입니다. 물론 원하시는 곡이 있으면 어래도 가능하다고 나와있네요 배경음원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<목소리> 효과음을 클릭해 보겠습니다. 일본어를 모르시더라도 구글 크롬으로 번역을 눌러보시면 내용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. 조그마한 정보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초보 유튜버 자취아제였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